언더로 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오른손으로 원, 투 하고 잡아서 퉁 원, 투. 언더로 다. 왼손 못 넣으면 그냥 반대쪽 바로 던져. 잠깐 타 지금,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라 내리는 거잖아. 손목 스냅, 스냅 써서 오케이? 골밑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좋아. 리버스 레이업 쓴다고 생각하고 던져 여기 1, 2, 3, 4, 5, 6, 6등분을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골대를 육등분을 해서 자 원래는 우리 저 사각형 맞춰서 넣잖아 근데 그 위치를 바꾸는 거야 네가 네가 바꿔가지고 좀더 위에 맞춰서 넣게 그래서 계속, 계속 위에 위에 맞출 수 있게 여기 지금 왼쪽 위 그지 왼쪽 위 맞출거야 제자리에 서서 왼손만 어, 어, 왼쪽 위 맞춰서 넣을 수 있게 스냅 쭉 오치 굿 가위바 여러 저기 저기 저기 몇개 놓니? 2자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호흡하면서 화이트 화이트 화이이트다어 무조건 왼손 오케이 리버스를 하든, 레이업을 하든, 플로터를 하든, 다 왼손 그렇지, 고, 파이팅, 고. 3포인트, 요새는 3포인트가 추세라서 3포인트를많이 쓰긴 하지만 그 전에 속공 상황에서도 그렇고 레이업이나 일로 일로 레이업이나 미들레인지 점퍼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어, 지금은 슛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니까 미들레인지 대신에 바로 3점으로 오르는 경우지만 그게 미들이랑 비슷해 이유는 속공을 전개하는데 수비가 중간에 애매하게 쓰는 경우 있잖아 그때 가들어서판단이 어려워 패스 나가기도 어렵고 내가 들어가기도 어려워 근데 공격 숫자가 우위인 상황이 많잖아 만약에 3대1, 뭐2대3상황에황에서면리바운바운드따더 3대 따기가 어 좋잖아. 우리가 더 많으니까. 그 e day, some d a 하고 있고 e d 어 y 어려운 상황이고. 그 o m e 가 a 가 s 어어 e day, s o 야 e day, s 그 m e day, s 움직이다가 스탑 점퍼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해 원딜리블 하고 임팩트 주고 바로 어어 어. 여기 엘보 하고 여기 다 원딜리블로 슛 바로 해 그냥 그굿 굿 도대체 드리블 치다 갈 거니까 맞히고